오케이? 그렇지 굿 들어가는 것까지 낮춰야지 어차피 멈칫하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들고 그렇지 나이스 여, 여기 걸지 말고 나이스 둘, 나이스, 굿. 굿, 굿, 굿. 팔 전체를 자유형 하듯이 다 빼서, 어깨를 다 빼서 걸어야 돼. 오케이, 나스 상대방이 예상 못하는 그런 미묘한 엇박자.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스톱 앤 고. 그리고 리듬 막 자꾸 틀어, 틀어내야 돼, 네가. 처음에는 드랍 스루. 드랍 스루 있지, 드랍 스루 해봐. 매트에 맞춰서, 오케이 드랍 스루지. 드랍 스루 에서 다시 토 리플레이스먼트를 돌아오는 연습할 거야. 드랍에서 스루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돌아온다 생각하면 돼. 토 리플레이스먼트, 돌아오는 거야. 돌아오면서 바로 반대 손으로 체인지 해줘. 체인지 를 하는 순간 살짝 텀을 주고 다시 드랍 스루야. 살짝 딜레이해서. 돌아올 때, 돌아오면서 체인지 드리블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아니고, 손목으로만, 리스 드리블이라고 손목으로만 느낌을 살려서 툭! 반대손을 전해주는 거야. 둘. 원, 투. 투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상대방의 긴장을 놓는 박자를 찾는 거야, 우리가. 그렇지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서야지. 자, 드랍할 때 드랍스루 할 때는 공격적으로 때리고. 그리고 상대방이 막혔다, 막았다 혔다막 생각했을 때토 리플레이스먼트를 하잖아 그때 서야지 수고 나서 고, 내 공격이 끝났다는 의사를 보여주고 또 드랍스를 하는 거야 오케이? 계속 공격적으로 이러면 상대방이 긴장안 풀지 툭! 그렇지 툭! 그렇지. 그렇지. 토 리플레이스먼트가 안돼 이발 닿는 순간부터, 왼발 다음에 오른발이잖아. 와야지그 좋아. 툭. 오케이. 반대해보자. 하나 둘셋 넷. 그렇지. 그렇지. 완전 서. 공격 끝내. 자꾸 쓰면서도 움직이고 있으면 안 돼. 알겠지? 딱 서툴때는 끝. 여기서. 완전히 다 멈춘 다음에 드랍을 들어가는 거야. 툭. 미리 줘봐 돌아가기 전에 미리 주면서 들어가 여러 박자를 네가 찾아야 돼 미리 도 주고 다 들어와서도 주고 오케이 그토 리플레스먼트 오케이 이거 알겠지 여기까지 자그 다음 지금 완전 소황 상태야 돌아와서 완전 멈췄잖아 여기서 다시 임팩트를 주면서 들어갈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인앤아웃 크로스어라 오케이 토 리플레스먼트를 더 과, 과하게 훈련해서 매트를 벗어나 멈추고 텀을 준 다음에 폭킹전에야 수비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겁먹는 타이밍이란 말이야 이 인앤아웃 크로스오버 최단 자세 낮추면서 들어가는 것까지 드랍스루에서 토 리플레스먼트에서 밖으로 나오고 전해주고 텀 주고 인앤나 크로스오버 그토 리플레스먼트도 더 빠르게 나와야 돼 공격적으로 천천히 못 걸어 나와 여기서 드랍스루 때리는 순간부터 해야지. 그나 나오면서 바로 전해줘. 툭. 오케이, 그, 그, 그, 굿. 뭐 시합 때는 살짝 공격적인 동작으로 될수 있겠지만 지금 연습이니까 완전 서을때 그냥 정면을 일자로 지금 서을때 약간 이런 공격적인 자세로 섰거든. 그리고 돌아오면서 서. 자 리스트 드리블이 좀 약했어 그 동작 안에 느낌을 살리는 건 되게 중요해 그냥 겉멋이 아니야 어 돌아오면서 리스트를 세게 줘 이게 몸에 힘이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이야 어있다가 들어갈 때도 갑자기 낮춰줘야 돼굿자 이번에는 힙 스위치를 결합을 할 거야 그냐 치고 넘어와서 정면으로 치고 넘어올 때도 있고 붙으면은 다짝 붙으면 등져가지고 커버하면서 보게라 대부분 가드가 앞에서 붙으니까 그렇지. 커버한 상태에서 힙 스위치를 만들면서 지금 했던 동작들을 만들 거야 자, 드립을 치다가 내 박수를 치면은 커버하고 수비에 이쪽 붙어 있는 거야 지금 스타트 드립을 딱 치고 스타트 드립을 왜 치냐면은 너도 재야 돼 등지고 치고 있다가 내가 진짜 들어가는 타임을 잡아서 땅 치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스타트 드리블 오케이? 여기서부터 아까 그거 이나영 크로스업을 때리면서 모아가 같이 뛰어가 뛰어가다가 그두 번째 오른발에서 쒀볼게 따다다 따 뒤로 나가서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 공간을 순간적으로 만들고 바닥에 떨어질, 떨어지는 순간 낮춰야지 어, 시동, 그렇지. 그렇지, 굿, 굿, 굿, 나이스, 나이스, 좋았어, 좋았어. 지금 이 동작에 힘이 실려가지고 수비가 아마 아마도 움찔만 해도 지금 성공이야. 아, 안돼, 안돼, 안돼, 안돼. 그리고 누가 속아? 떨어지는 순간 더 임팩트 있게 낮춰야지 드랍을. 그렇지. 끝 굿. 그렇 g 그렇지. Good. g 케이 나이스. o 금 여기서 훈련 o 걸로 g 련한 d 로 o 다고착각하 d 안 돼. 계속 연습을 해야 돼. 이 동작 뿐만 아니고 모든 동작들이 다 이런 리듬을 갖고 노, 연습을 해야 돼. 자, 힙스위치에서 들어왔지. 똑같이, 토이 리플레이스면 나가서, 이앤아웃 크로스오버로 나오잖아. 이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, 첫 발이 오른발이거든. 크로스 되는 오른발. 오른발 한번더 멈출 거야. 그 제껴진 게 아니야, 지금. 수비가 있어. 따라오고 있단 말이야. 멈춰서 수비가 멈칫할 때 나는 다시, 힙스위블을 나갈 거야, 힙스위블. 힙스위치는 두 발을 떼서 힙스위치 말 그대로 골반이 틀어졌다면 힙스위블은 바닥에 다리를 심어 심고 나서 발을 안 떼고 골반을 트는 거야 내 몸의 반이 저쪽을 향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공 있는 쪽그 반은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되고 심고 트는 거야 시선하고 그 몸까지 다다 다 틀고 나서 심어놓은 발로 미는 거야 그렇지 밀어야 돼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면 틀기 힘들어 한 어느 정도? 이 정도 앞에 들어 그렇지 그렇지 그, 그. 여기 타이밍을 끊고 힙스위치보다 힙스위치보더 힙스위 좋은 게 뭐냐면 이미 심어놨잖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밀수 있는 거야 바로 이거 빨리 틀, 없어. 빨리 틀 필요 없어 이 정도? 어차피 멈칫하고 들어가는 거 때문에 들고, 그렇지, 나이스, 오케이? 크로스로 먼저 때리고. 골반이 열려야 돼. 둘, 그렇지, 굿. 익숙해지면 이발 미는 힘이 더 세져야 돼. 그렇지? 그래서 어깨만 빠지면 네가 이길 수 있는 거야. 심었지? 틀었지? 홍이 왜 여기 떨어지냐고. 지금 어깨 빠지고 옆에 떨어져요. 여기 걸지 말고 여기 걸면 빠져. 정확하게 손에 걸어. 그러니까 이것도 엇박자가 더 좋아 자, 인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 몸이 같이 가는 것보다는 공을 먼저 때려놓고 얹혀놓고 그리고 다음발이 가서 이렇게 가는 게 약간 더 엇박자지 정박자보다 일단 첫 공격은 인앤아웃 크로스오버에서 제끼는 거야 제끼는데 막혔하고 판단 됐을 때이 발로 멈춘 거란 말이야 멈추고 트고 들어가는 바로 둘 그렇지 그리고 빨리 할 필요 없어 확실히 틀고 나서 그러구나 자 힙스위치 드랍스루 둘셋들고 나이스 해서 레이업으로 들어가봐 레이업으로 렉스루를 멈춰 멈추고 다시 반대쪽으로 오케이. 레이업으로 들어가봐 둘셋들고 하나 둘셋지 오케이 더 앞에다 공을 쳐놓고 뛰어가다가 스플릿하는 것처럼 해야 돼. 여기서 힙스윕을 하고 여기다 땅땅 하지 말고 힙스윕을 해서 나이스 둘 나이스 그그그 그. 아이 닿잖아 닿잖아 닿잖아 푸시 크로스에서도 스와이프 할수 있어야 되거든 둘 하나 둘 그렇지 이, 이렇게 들어와야 이렇게 팔이 어딜 있을지 몰라 팔 전체를 자유형 하듯이 다 빼서 어깨를 다 빼서 걸어야 돼이게 팔만 걸려면 안 걸려 이걸 다 빼야 돼 그래서 안 걸리더라도 허공에다가 내가 팔휘적휘적고 휘저, 가더라도 자꾸 해봐야 돼딱 했는데 안 걸렸어 또빼 계속해 계속 여기 걸리잖아. 이렇게 오른서 빼. 무조건 손에 걸려야 돼. 팔 이렇게 계속 써야 돼. 이렇 하라고. 섀도우 복싱 있잖아, 섀도우 복싱. 오케이 맞지. 이렇게 연습을 좀 해야 돼어 그래서 한번 훈련한 것만 끝나면 안돼 자꾸 리듬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리듬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야 연습이 필요한 거야 오케이 이런 리듬감 생각하면서 무미건조함 카드가 되지 않기를